나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없어도 있다고 하겠지 뭐. <웃음> 아, 네. 다 <웃음> <자. 웃음> 안녕하세요, 레아트서예과 원장 문성준입니다. 이만 고생하고 눈이 안 감출 수도 있나요? 네, 오히려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은 수술이 제대로 되고 나면 눈이 살짝 좀안 감겨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8주 이내에 약간씩 이제 회복이 되면서 어, 눈 감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안검 화수도 이마 거상으로 개선이 가능한가요? 안검 하수는말 그대로 눈 자체에 뜨는 힘이 약한 거기 때문에 이마 눈썹 거상을 통해 가지고 개선하는 효과는 미비합니다. 다만 보통 많은 분들이 눈썹 하수와 안검 하수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썹 하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함으로써 안검 하수가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네,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번 수술했는데 나이 들면 또할수 있나요? 거상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모든 수술은 나이 들면 내 다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내시경으로 임마 거상을 했을 땐 그래도 그 유지력이 15년은 버텨주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최대 몇번 정도 할수있나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뭐몇 번이건 해야겠죠? 음. 원장님도 이거 못하겠다 하는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있죠. 이만숙 거상이 생각보다 남성분이고 피부가 두꺼운 분,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흑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미군이셨는데 그 흑인 남성분이 와서 이런 걸좀 원하셨을 때는 극구 만류했습니다. 여잔데 피부가 두꺼운 경우 어려운가요? 어느 정도 두껍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피부가 두꺼우면 확실히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네, 잘 없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전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